네 그렇습니다. 저 네. 부분은 각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저 결정은 한 번은 있습니다. 네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은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 공식 의견에 동의한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북안치매가 아니다라고 하던 정부의 공식 의견에 동의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네. 공식 의견이 라고말하고 있으니까요. 공적법위위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 주장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이신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 네. 부분은 각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처가 헌법상 근거 규정이 없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미 비슷하게 위원 시비가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헌재가 대통령, 그니까 행정부 또는 입법부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돼 있어도 문제가 없다. 라는 판결을 결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 결정은 한 번은 있습니다. 공시처가 특정인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라는 주장도 하시는데 정말 제한된 범위에 정말 특정한 사람만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이미 헌재는 여러 차례 합헌이라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라 판단을 내린 바가 있죠. 네, 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은 예 확인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을 두고 있는데 헌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헌법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죠? 네, 두 기관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위헌 주장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별로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현재 판단도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른 의원들과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드립니다 네. 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6월 18일 날 헌법재판소에 이 공수처 설치법 관련돼서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법제처도 정부의 한 기관 아닙니까 법률과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법제처장으로서 법률 입법과정에서 사보임 절차가 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라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설치될 공수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권분리원칙에 반한다는 것 특별한 어직기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라 이유를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법무부가 그 합헌 의견을 아마 제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정부 구성원으로서 뭐 거기에 제가 뭐 따로 보탤 말은 따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행정부를 대표해서 좀낸 거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아, 지금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부 공식 의견에 동의한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평등권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던 정부의 공식 의견에 동의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 공식 의견이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